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장이 처음에는 좀 막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거를 몇 가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매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판매는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뭐 판매된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팔았던 아이템들 이런 아이템들이 그래도 팔린 어, 경험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매부터 살펴보면요. 서치 아이템. 이 검색 탭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만 해도 쭉 나오죠. 뭐 아이언으로 이렇게 해서 티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탭을 통해서 따라가셔도 돼요. 무기, 채집 도구, 방어구, 자원, 그리고 뭐 포션이나 염료, 키트, 미끼 등등 화살, 총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 그 집을 구매했을 때 이제 안에 넣는 퍼니처들도 있습니다. 방어구에서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대부분 구, 이 분류 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높은 티어나 높은 기어 스코어 그런 아이템들을 찾는게 우선이다 보니까 뭔가 분류부터 하는 게 좋아요 뭐 가격대별로 본다거나 이렇게 어우 뭐 1500원 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티어 티어별로 본다거나아두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이제 또 제일 비싼 거부터 한번더 누르면 제일 싼 거부터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티어를 누르면 높은 티어, 낮은 티어 이렇게 또 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잼, 기어스코어 그리고 퍽이라고 해서 추가 능력치, 그 다음에 아이템 상태 뭐 에픽인지, 어, 초록 템인지 레어인지 아, 이상하게 초록 그언커문이라고 안하고 초록 초템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레어 에픽 이러는데. 그 다음에 뭐개수도 있고 경매장에 올라온 기간 그리고 로케이션 여기서 로케이션은 좀잘 봐주셔야 해요 왜냐면은 지금 다 에버폴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에버폴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쇼잉 오더스앱 에버폴 에버폴에서만 파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 누르면은 위에 올세틀먼트나 특정 다른 지역을 누르면 이제 또더 포함해서 보여주죠 근데 왜 처음에 에버폴만 보여주고 있냐. 이런 윈즈워드에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구매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눌러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보죠? 보이시죠? 다른 트레이딩 포스트에 있다. 거기 가서 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되 지금 살수 있는 건이 에버폴에 있는 것만 이 에버폴에 있는 것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동을 하신 후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분류를 하고 싶다 캔 a n 을 누르면 지금 내가 낄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 아이템들은 착용 제한 레벨이 있거든요 이 장갑 같은, 경우, 장갑 같은 경우는 39레벨에 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눌렀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띄어 있고 여기서 또뭐 티어를 한번더 눌러주면 티어가 또 바뀌겠죠 4티어부터 쭉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이고 음... 캔 오퍼드 이걸로 가면은 아마 구매할 수 있는 것들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골드가 그래도 그래도 지금 아 코인이죠 코인이 지금 만개 이상 만원 이상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살 수가 있어서 어, 여기서 없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어 무기 같은 경우도 여기 블류탭을좀더 써보면 투핸드 무기에 가야 이제 워해머 스피어 이런 게 있고요. 방어구 같은 경우도 체스트 타머 들어가면 헤비, 미디엄, 라이트 타머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아이템 티어나 종류별로 떠 있는데. 여기 옆에 논이라고 돼 있는 거는 눌러도 아이템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또 제가 마을을 이렇게 바꾸니까 좀더 생기는 모습이네요 이거를 다시 빼볼까요 빼면은 지금 에버폴에는 리스트가 또 없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올 세틀먼트로 해서 어, 최대한 많은 걸 띄워놓고 티어 정렬도 하시고 뭐 착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매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이게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이런 마을 이름을 확인 후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구매는 사실 팁이랄 게 그렇게 많이 없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또 뭐가 있을까요 아 시세 시세를 좀 파악해야 하죠 아이언 에로우라고 치죠. 아이언 에로우라고 그러면은 음 가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싼거부터 넣을 수도 있고, 막 아까처럼 마을별로 둘수 있는데, 특히 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별로 이 분류를 한번 하고 시작하세요. 왜냐면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에버폴에서 10원짜리가... 옆에, 바로 옆에, 모나치블러프나 윈지어 대선 1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재료들은 이 가격 분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를 쭉본 다음에 살 때는, 음, 사도 돼, 서버마다 시세가 다르니까 꼭그 서버 시세를 확인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굳이 레벨업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레벨업 과정에서 뭐, 100원이나 150원 이상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을 하다 보면 아이템이 정말 많이 나오고 던전 한 번만 가도 그때부터 5렙에서 10렙 정도까지 다음 던전 갈 때까지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 던전 말고도 다른 사냥터에서 충분히 나오고요 커럽티드 도는 상자에서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맞추셔서 돈을 최대한 아끼시고 집을 사기 위한 첫집을 사기 위한 돈을 먼저 모으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매 어,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51렙에 19,000원 정도 있는데 저는 따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아이템을 제작해서 판다거나 재료를 열심히 모아서 판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재료는 재료 모을 겸내 제작 숙련도 올릴 겸 이렇게 순수하게 게임 콘텐츠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뭐 장사도 순수한 콘텐츠예요 뭐 어쨌든 어제 캐릭터의 그 숙련을 올려서 다 경험해보자 이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시면은 30렙에서 35렙 이쯤에도 만골 정도를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만원 정도 모았던 기억이 있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구매할 때옆 옆에 이 잼과 퍽 이걸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퍽을 누른 다음에 뭐 이런 뭐랄까 뭘로 할까 어쨌든 어큐레이시 이런 효과가 있는 아이템을 찾고 싶다. 이걸 누르고 뭐더 찾고 싶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3개까지밖에 안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 X를 누르면 은 이게 남아있어요. X를 눌렀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아이템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음... 럭을 찾아볼까요? 자럭 어? 마이닝 럭으로 찾아야겠다 딱 보면 대부분 은 채광 아이템이네요 이 채광 아이템에 럭이 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더잘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러 왔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러 갈 때, 백화점을 가도, 아, 내가 뭘 사고 싶은 건 아닌데, 살, 사고 싶은 게 생겼으면 좋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설정을 하면은, 어, 나한테 필요한, 나는, 어, 뭐가 필요하다고 정해놓고 오지 않았지만, 나에게, 어, 이거야. 이게 내가 딱 찾던 그런 아이템이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구매보다는 어, 판매가 더 궁금해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데 판매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음, 너는 팔수 있는 아이템에 뭐 최대치가 있다. 근데 99개가 어쨌든 뭐뭐 이러이러하다 이러, 이러, 숨겨져 있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을 봐도 딱 느껴지지가 않는데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아이템을 너무 이 개수를 좀 초과해서 많이 올리게 되면은 더 이상 아이템 판매가 안되더라고요 계속 로딩 탭이 돌아가면서 구매는 되는데 이 판매가 되지 않는 이 기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가 허용하는 개수 아래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 있죠 여기 마이오더에 가면 지금 내가 판매 중인 게 뜨고 컴플리티드 익스파이어드 가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판매된 게 뜹니다 판매 중 판매된 것 어쨌든 이건 다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취소해서 내려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37개 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게 100개가 제한되어 있고 37개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한 100개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내리고 다시 분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매장이 고장난 이유로 어 굉장히 아이템을 판매할 것 판매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분류, 분류 기준을 좀더 높여서 잡았습니다 막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거는 그래도 팔릴 가능성이 있을라나 라는 생각을 좀더 기준을 세게 잡게 되었고요 어쨌든 다시 판매하는 법을 보면요 여기 무기 탭을 누르면 제가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이팔수 있는 아이템들은 제가 갖고 있어도 되고요 해당 마을의 창고에 있는 아이템도 가능합니다 자 플레이스 셀 오더 눌러볼게요 이티어에 기어 스코289 짜리 활이네요 그리고 스탯은 덱스가 8 포커스가 4 어, 뭐 어, 그렇게 스탯이 좋지 않아요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셀테로더 누르면 은 이미 비슷한 티어의 아이템이 팔리고 있다면 비교 대상군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이템이 5원에 팔리고 있대요 눌러보면 이건 레벨 2때 쓰는 170기어 이건 4렙 쭉 내리면 15렙 이렇게 있네요 제건는 17렙이죠 그나마 비슷한게 27랩짜리인데 8원이죠 어...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아 얼마정도 올려야겠구나 그래 어느정도 올려야 내가 제일 먼저 팔리겠구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인마다 전략은 다를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최대한 빨리 팔자 이 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저가로 올려요 근데 최저가가 너무 말도 안되는 별로 필요없는 테입니다 경쟁력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은그최저가 최저가랑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붙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하, 해서 올리는데 여기서 한번 봐줘야 될게 있습니다 5원에 팔 거고 그 밑에 세금이 붙어 있어요 세금을 빼면 저는 최종적으로 4.67원을 받습니다 근데 밑을 보면 리스팅피 내가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 경매장을 이용하면 등록하는 순간 4.2원을 떼가요. 그럼 빼면 얼마야? 0.45원. 0.45원도 중요 소중하죠.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막더 쓰거나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건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다보니까 아, 대충 이거는 50원쯤 붙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들고 옵니다 나머지는 갈아버리고 방어구로 가볼까요? 방어구엔 좀 있을까? 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별로예요 가방으로 한번 볼까요? ETI 가방인데 뭐 400원에 올라와 있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갔어? 400원에 올라와 있네요? 으흠 음, 음. 아니 190원 정도면 충분히 사고파는 가격이었거든요 이게 시골 서비지만서도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 좋으면 이거보다 는 싸게 올리면 은 어, 지금 가격이 400으로 돼 있으니까 저도 사, 300 얼마 정도는 벌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팅비가 18원이나 하네요 뭐 이런 거 생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26원 빼고 18원 빼면 실제로는 음, 뭐 350원 정도 남 360원 정도 남겠구나 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포스트 디스 오더 포. 며칠 동안 여기에 올려 둘 거니 하루도 있고 28일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리스팅비가 달라집니다. 저는 보통 3일 정도 걸어서 걸어서 리스팅비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3일 지나서 안 팔릴 거면 어차피 안 팔린다는 뜻 아닐까요? 뭐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또사갈 수도 있지만 저 역시 그 사이에 다른 아이템을 먹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또 쌓여 버리면은 경매장이 고장 난단 말이에요. 뭐 재밌는 시스템이죠. 경매장이 너무 아이템이 넘치지 않게 약간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둔 것 같은데, 그래서 3일 정도만 해 해둡니다. 저는 일단 이게 기본적인 판매 방법이고요. 네. 음. 이것만 알면 판매하는 방법은 뭐다 같으니까 아 그리고 한가지 팁을, 팁을 드릴게요 경매장에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은 아, 되게 기본적인건데 말씀을 안드렸네 뭐 비교할 수 있는게 있나 지금은 없는데 이걸 한번 열어서 비교 대상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아이템을 보시면 다인드온 이퀴비라고 써있죠? 에퀴비인지 이퀴비인지 어쨌든 BOE인데 이런 아이템들은 다른 사람한테 거래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매장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바인, 바운드 플레이어 바운드 투 플레이어라고 써있는게 있죠. 이거는 내가 장착을 하면 경고가 써있습니다. 너 진짜 장착할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고 나면 바운드 투 플레이어로 바뀌어요. 이제, 이, 이제 이게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장착하는 사람의 먼저 장착한 사람 거였지만 이제는 이 플레이어 내 거로 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큐 말고도 저거는 착용했으니까 그런 거고 맨 처음에 아이템을 마인, 아이템을 받았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바인드 온 픽업 BOP라고 하는, 하던데 는하 어, 외국인들이 이제 BOP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죽는 순간 귀속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순간부터 이거는 제 거예요 제가 착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아이템 속성을 보고서 경매장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체크 안하고 아니면 게임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깜빡 깜빡 하실 거예요뭐 채팅창에 올려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사갈 사람 있니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어... 아이템을 보면은 바인드온 픽업이라고 써 있어서 그 BOP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채팅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셀에서 음? 셀에서 봤을 때 이것들은 다 BOE예요. 내가 팔수 있는 아이템들 BOP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BOE 어딨어네 이런 BOE라서 팔수 있는 아이템들도요. 이 내구도가 달아있으면, 내구도가 달아있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템을 기왕이면 올릴 거면 중고로 올리지 말고 새 거로 올려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돈으로 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경매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수리비가 가끔 보면 또몇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이템 값이 한 20, 20원 이하 정도인 거는 잘안 팝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제 레벨이 낮은 아이템들은 그 수수료도 덜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초반에는 그래도 재미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한번 팔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어... 아 아이템 이제 그러면 어떤 아이템들을 팔면 이게 팔리더라 라는 걸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려면 제가 팔았던 것들 목록을 보면 되겠죠. 보시면 100원짜리도 팔린 게 있고요, 150원짜리 그리고 50원. 보면 제가 보통 올리는 가격이 보이시죠. 뭐한웬 100원 정도로 했냐, 뭐 2, 300원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빨리 팔자. 그래서 100원이면 충분히 사람들이 사는 가격대의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100원 정도, 진짜 괜찮아 보이면 이렇게 150원. 방패가 150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체력이 붙은 거기 때문에 보자. 보면 자보 뭐 20-30원짜리도 아마 있긴 할거예요 근데 보면 제거 대부분 100원정도에 팔리고 있죠 원 방패 200원짜리도 있었네요 그러면은 왜이 아이템들은 이 가격에 팔렸는지 제가 왜이 아이템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이 헬멧부터 보면요 어제 올린건데 제가 올리고 바로 잤는데 팔렸어요 라이트 헤드웨어라고 나와 있죠 초록색 템이지만 100원에 팔렸습니다 스탯을 보면 코니 어... 6개 코니 6 붙어 있고 포커스가 10 붙어 있어요 어, 밑에 그 효과 퍽 효과나 뭐 추가 효과도 보는게 좋지만 저는 스탯 위주로 봅니다 왜냐면은 레벨업 과정에서는 제가 스탯을 위주로 하지 그퍽 효과까지는 신경을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라이트 헤드웨어를 누가 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해요 라이트 헤드웨어 무게 방어구 종류에서 라이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탱커는 아니겠죠 탱커는 헤비 계열로 가니까 그리고 근접 딜러들 미디엄 계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비나 라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라이트, 라이트 계열의 힐러, 그리고 덱스나 인트 계열의 딜러들 이런 계열들이 라이트로 갑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에 힐러도 들어가 있고 인트나 덱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템의 스탯을 보면 콘, 포커스, 체력과 그 힐, 힐러들이 쓰는 포커스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라이트에는 힐러들이, 힐러들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이거는 힐러들이 살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콘만콘만 붙어있거나 포커스만 붙어있으면은 더 가치가 높았고 더 이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릴 때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힘이, 붙었, 힘이 붙었다거나 이런 엉뚱한게 붙은게 아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자 방패 150원짜리 어... 콘이 10개 붙어있죠 많은 탱커 분들이 올콘을 찍거나 콘을 많이 찍고 힘을 조금 조금 투자해주는 이런 스탯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밑에 보면은 크리티컬이 들어가면은 인파워라고 해가지고서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프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탱커여도 충분히 쓸만한 아이템이죠 쓸 만한 이제 효과인데 그걸 제외하고 봐도 콘이 10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탱커들이 스탯 스탯을 이제 맞출 때 우선적으로 사갈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150원에 팔린 것 같습니다 밑에 50원에 팔린 거 이건 아마 최저가 가 50원 쯤 이었을 거예요 근데 올 힘이죠 그레이텍스는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기로 한 거고 레이피어 이건 사실 어, 왜 팔렸지 했는데 덱스와 포커스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팔릴 만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얻어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서버에 괜찮은 레이피어가 이런 기어스콜 가진 게 없었거나 어 있어도 제가 가진 제가 파는 이 덱스 13 이게 그나마 괜찮은 아이템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레벨업은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아이템을 더 세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 사 가는 거죠. 그리고 방어구. 방어구는 또 보여 드릴게요. 헤비 바지란 말이에요 일단 방어구 이 종류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헤비 방어구인데 힘과 콘이 붙어 있어요 어? 이 정도면은? 음, 뭐 헤비 딜러 아니면 헤비 탱커 중에서 어 콘과 힘 모두 올릴 사람이 사겠구나 사가, 가 생각하는 겁니다 100원에 잘 팔렸죠 그리고 체스트 라이트죠 라이트면 힐러, 덱스, 인트인데 인트랑 포커스가 붙어있죠. 그리고 어, 활그 보호와 관련된 어, 능력치가 있는데 사실 뭐머스켓 같은 경우는 인트도 있고 덱스도 붙어있지만 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활은 덱스에만 있죠. 그래서 이활 능력치는 삭제하고 봐야 돼요. 인트랑 포커스, 힐팡이랑 아이스 건틀렛이 많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런 유저가 사갔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름부터 헤비건틀리신이 헤비글로브는 헤비 어, 힘과 포커스가 붙어 있는데 사갔어요 이것도 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갔겠죠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지금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이스건틀릿 계열 쿨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사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 사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라이트 신발. 콧만 붙어 있죠? 이렇게. 콧만 쭉 붙어 있는 건또 사간단 말이에요. 힘만 붙은 거. 힘만 붙은 도끼. 힘만 붙은 미디엄 장갑.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스탯 하나만 쭉 붙은 걸 주로 팝니다. 만약에 스탯이 섞이려면 그게 조화가 돼야 돼요. 이런 덱스 힌트. 머스키 쓰는 사람들은 덱스 힌트. 모두 다 어, 머스킷에 보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아이스 건틀린 머스킷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 조합까지 생각해 주시면 이런 스탯이 섞인 것도 올려볼 만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이렇게 스탯이 하나로 좀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 방어구 분류에 따라서 아예 아이템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린 방어, 올렸던 방어구들은 어, 안하시겠지만인가? 대부분 어 라이트랑 헤비입니다. 이런 미디엄 같은 경우는 너무 올 스탯이 붙어있으니까 한가지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올렸는데 대부분 저는 미디엄은 잘 올리지 않는 편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 팔린 아이템들을 봤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아이템들 왜안 팔리는지 한번 볼까요 보자 파이어 스프의타임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9일 짜리 8일 짜리 이런게 있는데 파이어 스태프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파이어 스태프를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올려도 막 20원 10원 뭐 1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9일이 남았대요 제가 14일로 올렸을 텐데 이거아마 음, 5일째 안 팔리는 거죠 4일 5일째 인트가 전부 다 붙었지만 안 팔립니다 네, 그렇게 스태프류가 잘안 팔려요 저는 그래서 이 스태프들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왜 올렸냐 혹시나 <웃음> 혹시나 스탯이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몰빵이니까 스탯이 하, 잘 붙었으니까 혹시 사갈까봐 안 팔리면 이거 내려야 되지 않냐 제가 아까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곧그 서버 이전이 있는데 서버 이전 때 경매장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은 따로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 서버에 그대로 그 서버에 남,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팔리면 땡큐 안 팔리면 두고 간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볼까요 라이트글로프인데 체력이 18개 붙었어요음 덱스 계열 민, 인처, 민트 아 뭐야 덱스 계열 인트 계열 그리고 힐러 계열인데 뭐 경쟁 아이템이 있었을 수도 있고 힐러들도 그냥 콘을 안 찍고 그냥 포커스를 간걸 수도 있죠 아이스 건틀렛 이것도 잘안 팔립니다 워낙 잘 나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 미디엄 이 미디엄이 안 팔린 이유 제가 봤을 때 콘이 17개 붙었는데 그냥 탱커들이 콘을 헤비를 맞춰서 일것 같아요 그럼 이 미디엄 바지를 누가, 누가 끼냐? 생각을 해보면, 음, DPS, 근접 DPS, 미디엄 계열, 아니면 이제, 어, 라이트, 원거리에 있는 라이트, 라이트 방어구들인데, 그들은 코니 필요 없으니까, 잘안 팔리는 모습. 라이트 계열의 힘이 17, 17이 붙었어요. 음, 음 라이트 계열이면, 민첩, 인트, 힐러 이 원거리들인데 힘을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안 팔리는 모습 라이트 푸데어 덱스가 붙어있지만 힘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도 섞여 있으면 잘안 팔린다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하면서 이 힘과 체력은 괜찮은데 힘과 덱스나 인트, 힐 이렇게 섞여 버리면 잘안 팔리더라고요 약간. 시골 잡종이 자, 시고, 시고르 종이 되는 거죠. 약간 시골 잡종이 되니까 이건 좀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방패이지만 인트가 붙었네요. 힘은 괜찮은데 체력이 붙어줘야 탱커들이 좋아하는데 말이죠. 레이피어. 레이피어는 덱스가 주력 스탯이고 인트가 보조 스탯인데 체력이 너무 높게 붙어서 안 팔린 것 같습니다. 보우. 덱스가 20인데 왜안 팔렸냐? 이건 아마 무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무기는 이제 40레벨 아이템인데 이게 41레벨 이때쯤부터는 무기 이제 초록템이 아니라 파랑색 레어템으로 해서 보석을 박아서 데미지를 더 올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레벨업이, 레벨업이 좀 늦어지니까 근데 뭐 경쟁 아이템이 더 쌓거나 아니면 어 그. 보석 홈이 없어서 안 샀거나 그럴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라이트 글러브에 덱스 17 붙은 거 이거는 왜안 팔렸을까요? 이건 팔릴만 하지 않나? 이거는 왜? 레스트레시 조에 올렸으면 팔릴만 한데 어쨌든 안 팔렸습니다 이것도 그냥 너무 심심한가 봐요 아이템이 덱스 딸랑 하나 있고 옵션도 뭐 아무것도 없고 데미지 감소 같은 거라도 붙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도 라이트인데 힘. 이런 걸 제가 그렇게 불러요. 라이트 방어구인데 힘 붙어 있다. 힘법사, 힘법사라고 합니다. 힘법사는 바로 갈아 버립니다. 제가 그 반지의 자왕의 간달프 마냥 지팡이 들고 법그 아니 뭐활 들고 총 들고 가서 뭐 총대로 때리고 뭐 활대로 때리고 힐 지팡이로 때리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힘법사할거 아니면은 이 힘법사 템들은 갈아 버립니다. 미디엄 인데 덱스 포커스 뭐 이런것 좀 애매하죠 힘 포커스 이것도 애매하죠 뭐힘 법사일 거예요 라이트 방어 군데뭐 그런거 헤비 인데 어 힘과 포커스가 붙었어요 이렇게 조합을 짜는 경우도 있죠 힘 아이템을 주무게 끼고 힐팡이를 이제 보조무게 끼고 그런데 음 그것도 약간 준힘 법사 정도 그리고 이거는 올 힘인데 가격이 비쌌나? 그레이텍스도 잘안 팔리는 계열이긴 하더라고요. 아이템마다 좀잘안 팔리는 게 있어요. 경매장에 올라도 되게 싸게 가격이 형성돼 있거나 뭐 이것도 보험이 없어서 뭐 그런 것 같고 머스켓 인트 이거는 이거 왜안 팔렸을까요? 이거는 음, 뭐 공격 효과도 있고 보석도 있고. 덱스가 아니라서 라고 생각하기엔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 머스킷 머스킷 레이피어나 머스킷 아이스 건틀릿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뭐 덱스를 더 우선순위로 하겠다 아이스 건틀릿은 그냥 스택까지는안 준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브라이트 우드 36렙 뭐 그냥 살만한 인기가 없었나 보죠 저도 다그 소요의 이유를 아는 건 아니니까 가끔 왜 팔렸는지 모르겠을 아이템도 있어요 이것도 힘콘인데 팔리진 않았죠 힘콘의 그 방패인데 브라이트 우대 올려놨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보세요 머스켓에 덱스가 20 붙었지만 결국 이것도 안 샀죠 뭐 보석 홈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안 팔린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옵션이 뭐 머스킷 계열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틀 남았어요 이거 거의 초반에 올렸나 본데 에버풀에 올려서 그런가 아 이거 어제 올린 거구나 3일로 걸어 놔 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봐 가지고 안 팔리는 건왜안 팔리는지 라 함께 제가 이제 어, 바로 갈아버리는 템 뭔지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팔린 것들을 왜 팔렸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구매, 판매, 뭐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좋은 팁이나 좋은 경험 그런 거 있겠지만 뭐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또 방송이나 그런 데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경매장도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요 한번 해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더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